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준세중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들이 할수 있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노컴플라이 샤빗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컴플라이 샤빗을 할줄 알게 되면 노컴플라이 원엘이 이런 것에 응용을 할수 있습니다 노컴플라이 멋있게 하는 사람이 참 보드를 가볍게 가지고 노는 듯하죠 노컴플라이 샤빗은 스탠스는 노컴플라이 원엘이랑 똑같습니다 뒷발은 테일에 놓습니다 앞발 위치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자세를 살짝 낮추고 앞발에 무게중심을 준 상태에서 앞발을 땅바닥으로 내리면 지렛대의 원리로 보드가 튕겨집니다. 그 순간에 뒷발의 발가락을 활용해서 보드를 앞으로 밀어주는 거죠. 이 밀어줄 때 중요한 게 바로 밀면 은 안되고 팝을 튕기면서 밀어줘야 다리 사이로 돌아갑니다. 다리 사이로 돌아가면서 디딤발로 점프를 해서 올라타면 성공이죠. 팝이참 중요한데요. 저는 아래로 찬 다음 밀어주는 느낌이거든요. 또 컴플라이 차이를 성공하는 것보다 뒷발 판만으로 프러스알제차비이 제자리에서 돌아가게 만드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저는 아래로 차면서 민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으로 차게 되면 보드가 여기서 이쪽으로 많이 날아가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느낌이 아래로 찬 다음에 밀어주는데요 아래로 차면 보드가 살짝 뜨거든요 이떠 있는 거를 살짝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돌리는 겁니다 뜨고 돌려서 하는거 이런 느낌 순간적인거죠 순간적인거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이렇게 돌려서 앞발 올리기 그 다음에는 바로 하면 됩니다 보드 위에 서서 하는거죠 자 노컴플라이를 할때 이 앞발을 땅바닥에 떨어뜨릴 때 발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발을 들어주면 이렇게 보드가 떠버리죠. 발을 들지 말고 여기서 문질러서 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뒷발이 테일에안가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 테일에안가 있죠. 문질러서 빼면 이렇게 되죠. 뒷발이 테일에 있으니까 문질러서 빼면 노지가 뜨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문질러서 신발을 이렇게 돌려서 알겠죠? 이 문질러서 뺄때 너무 가까이에 이렇게 빼버리면 보드가 뜨면서 맞을 수 있거든요 조금 멀리 빼야 돼요 또잘안 되는 분들은 이런 느낌으로 해보셔도 돼요 문질러서 빼면서 손으로 잡는 거죠 잡고 하고 잡고 하고 이게 적응이 되면 손안 쓰고 하는 거죠 자이 정도 되면 주행을 하면서 연습해야 돼요 노콤플라이 잡이은 주행이 훨씬 쉽습니다 영상 보시고 잘안 되거나 궁금한 거 있거나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기술, 스케이트보드에 관한 궁금한 점 그런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